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얼마 전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경매장에 금눈 돔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을 보기 힘든 어종 중에 하나고요 아주 비싼 그런 생선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시기에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번에 서울 수산에 섯마리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 마리를 예약을 했습니다 한 마리 구입가가요 무려 93,000원이에요 엄청 비싸요 제가 이렇게 수령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니까 색깔이 참 예뻐요 그리고 이제 비늘을 보면 비늘도 촘촘하게 전체적으로 잘 박혀 있고요 그리고 지느러미도 모양 그대로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네, 내장은 제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름이 왜 금눈 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바로 금색 빛을 내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 눈, 이렇게 지은 거죠 이름 참잘 지은 것 같죠 금눈돔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빅금눈돔 하고 금눈돔이 있어요 빅금눈돔은 1년 내내 크게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산란 전후인 7월과 8월은 사실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구입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철은 기름기가 올라오는 겨울인 12월부터 2월경이고요 그냥 금눈돔은 9월부터 4월까지 맛이 괜찮다고 합니다 이 빅금눈돔과 금눈돔의 구분은 이 몸체의 그 최고, 이 크기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맛 같은 경우는 빅금눈돔이 좀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제 이 빅금눈돔을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늘 제거를 했는데 이 비늘이 아주 촘촘하게 잘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엄청 튀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약간 대각선으로 이제 물을 틀어놓고 이제 문질렀고요. 이제 내장은 좀 제거됐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네, 일단 솔로 마무리를 좀 했어요. 이제 분홍빛이 참 예쁘죠. 이제 포를 뜰 건데, 이 대가리하고 뼈는 제가 데코로 쓸 거라서 어 이제 살짝 포만 아, 떴습니다. 또는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일반적인 뭐 도미 포 뜬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우려했듯이 그렇게 기름기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 보였어요. 나머지 한쪽 부분도 이렇게 포를 떴습니다. 갈비살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색깔이 이제 시커매요 그래서 내장 막 부분도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잘안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뼈는 이제 앞부분에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치토 시트로 제가 수분 제거를 했어요. 이게 좀서너고제 유통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식감이 많이 물를것 같아서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피치토 시트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숙성을 했습니다. 이게 2 시간 지난 상태고요. 피치토 시트가 참 신기해요. 이게 비닐처럼 생겼는데 수분 제거에 정말 탁월하거든요. 그만큼 또 고가인 그런 시트지구요. 물기가 거의 없고 물기가 이 비닐과 비닐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래서그다 흡수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고요 피치토 시트 구매는 일본 아마존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한쪽면은 그 물로 껍질을 살짝 데쳐가지고 뭐 일본말로는 마스카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한쪽은 탈피를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얼음물에 넣어서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물기 제거를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완전히 식기 위해서 저는 이제 냉장고에 좀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탈피를 했는데 이 껍질이 상당히 얇아요. 마치 정갱이나 고등어 이제 그 비닐처럼 생긴 그 껍질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얇습니다. 예쁜 분홍빛이 나죠 숙성이라서 좀 두툼하게 예, 전체적으로 썰었어요 좀 살이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술은 화랑, 국산 청주죠? 요거 맛이 괜찮아요 자 먼저 탈피한 회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호불호가 있을듯 합니다.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맛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식감은 수분 제거를 해서인지 괜찮았어요. 숙성 기간이 있음에도 어느 정도 식감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맛이 그렇게 뭐 기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이 붙은 거를 이제 먹어봤는데 이 껍질이 그렇게 질기지 않아요. 굉장히 얇았잖아요. 그래서 질기지 않고 씹는 맛도 괜찮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좀 어떨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7, 8월에 비금림도 회는 좀 별로예요. 그래서 초밥으로 만들어 먹으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어, 이거 맛이 좋았어요. 식감도 좀 괜찮았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먹지 회로 먹기는 좀 아쉽고 어, 또 초밥으로 다 먹기는 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전을 해서 이 전체를 네, 조림으로 어, 하기로 했습니다 뭐 조림하는 자세한 레시피는 예전에 돌돔조림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씩 그 과정만 아, 영상에 넣어 봤습니다 이 대가리 부분에는 비늘이 있으니까 그거 잘 제거해 주시고요 나중에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서 이제 비린내 같은 잡내를 없애 주는데 그때 살짝 익으면 은이 비늘도 더잘 벗겨집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물하고 청주하고 미림하고 간장 그리고 이제 잡내를 제거해 줄수 있는 생강 조금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는 미리 삶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꽈리고추 살짝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품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지 돼요 꽈리고추 넣는 게 훨씬 더 맛이 좋고요 이건 타마리 간장이라고 해서 색깔을 내는데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돌돔조림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조림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대가리하고 이제 턱 밑살 이렇게 있고 그 이제 밑에는 그 아까 회 떴던 것들 그 살코기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소스는 단짠 단짠인데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맛있어요 확실히 빛금듬돔을 조림으로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게 이게 확실히 익혀 먹으니까 맛이 있습니다 근데 아 이렇게 해서 먹기는 조금 너무 고가하고 좀 아쉽죠 정말 맛이 좋아요 지금 제가 찾고 있는게 눈알이에요 메추리알처럼 됐죠 메추리알 장조림처럼 생겼는데 눈알인데 이게 뭐 입에다 듣고 겉에는 그래도 잘 부셔져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근데 엄청 고소한 맛이 납니다 맛이 괜찮아요 징그럽지 않으면 은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약간 검은색 이 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비려요 그래서 이거는 안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밥하고 이 꽈리고추랑 이금눈돔살이랑 밥이랑 그리고 단짠단짠한 소스랑 비벼 먹으니까 이 맛이 정말 좋아요. 살짝 매콤한 맛도 돌고요. 단짠단짠한 그런 맛이 입에 착 감깁니다. 네 오늘 비급눈돔 굉장히 고가예요. 이게 쉽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이 돈이면 돌돈 사먹는 것도 어, 괜찮습니다. 겨울철에는 좀 어떨지 그때 또 구하게 되면 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